박주민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확산 추세도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없이는 개별국가만의 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어제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문을시작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난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제안한것이었습니다 이번 G20변상회의에서 연대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대응하자는 것과 함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약속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파괴해 나가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공동성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이미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야 구분 없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